안녕하세요. 어디게요?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오빠 생일 기념하기 위해서 온 마리나 베이 사울 김포 인도. <웃음> <웃음> 누구데이가는데야그 오빠 새우 먹어요? 오빠? 저희 뷔페에 밥 먹으러 왔어요 혜연이가 <웃음> 이렇게 흰가득 컸어요 혜연이는 원래 한 5접시 정도 먹어요 <웃음> Oh my god. 여러분, 오빠 생일이라서 제가 케이크. 파티를... 제가 준비했어요. 네, 그런가 봐요. 제가 했고요 팬은 가만히 있었어요. 제대로 하해긴다 여러분, 오빠 의 생일을 같이 축하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구독자 오만 분들 감사합니다. <웃음> 우리 오빠 생일 소원 먼저 빌어야겠다. 왜 비닐 중이에요? 네 <웃음> 됐어 좋아 준비 오 돌아간다 원래 네. 돌아간다 오오오 네. 어, 노래도 나와 깜짝 놀랐어 우와. 오빠 생일 축하해 고마워 혜 나. 아 영상도 찍어줘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연이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상처 입었어 무슨 어, 어, 어, 어. <웃음> 거야 아예 부숴보려다가 내가 부수진 않았는데 제 올해 생일 선물은 혜연이가 애플워치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갖고 싶어 했던 건데요 <웃음> 혜연이가 눈치채고 딱 사줬어요 애플워치 여기도 계속 보고 있지? 뭐 일부러 이번 영상 찍을때 뽀뽀같은거 많이 하고 겁나는거 깜빡했다